Merhaba d l a r a v r a t w i t t e r ı n b a b a s ı a l d ı ğ ı n b a b a s ı m Şengilik fuemutlu r u k o l u Bayramlar. Herkesin z a m a n istesinden gelmesini diliyorum. Abone e e l r n t Çocuktan önce atlarımızın m e z a r l a r ı n a gidip yaz boyunca mezarlıkta asırı büyümüşüm otuları r kesilip temizleyerek çosak günü mezarlık ciğareti y a p ı r l a r Halam ve amcana buluşup m e z a r l ı k ciğareti için birlikte gittik. Bundan sonra u z u n z a m a n s o n r a buluşan ailemizle a i l e şehyatine çıkıyoruz. 어떻게 불나? 그 소파맨이 바로 그 형님이라고요 독포 영웅이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? 홍길동 같은 기질이 있더라고? 하여간 빌란 놈이 유세 때 버스 영웅 활용해 버리게 어때요? 야, 확 빌날라니까 좀 이쁘게 좀 봐주셔 노력 깡패! 물리 와라! 누가 깡패? 씨발누들이 깡패여? 그런 줄 알아? 여기까지 살아온 방식당. 홍치역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정평을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조직에 잠입해야 된다는 겁니까? 눈치가 빠르시네요. 다 남, 기남인데요? 조직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방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?